지금 홀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한 3시 반쯤 지났는데 점심때는 꽉 찼네요 여기가 좀 사무실 인근이고 하다보니까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 여기는 아이들 놀수 있는 놀이방도 있고 이렇게 약간 룸 형식으로 해가지고 단체분들 오실 수 있는 곳도 있고 저는 오늘 여기서 촬영을 할 겁니다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세트 메뉴로 어, 인이상 뭐탕하고 튀김하고 껍질 무침 나오는 거 있고 주방도 보이게 탁 튀어 놓고 어,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참복탕이고요. 음, 참복 수육. 음. 그리고 어 이거 참복 튀김. 자, 여러분들 음식이 나왔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대요 이 참복탕에 들어있는 이 미나리하고 콩나물을 일단 건져주고요 콩나물 여기 보시면 양념장이랑 김가루 있는 데다가 콩나물 그 미나리를 뜨거운 국물에 살짝 덧쳐가지고 미나리 미역줄기하고 무채 무채를 넣고 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벼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다네요 비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은 방송이고요 유료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음. 밥이 조금 퍽퍽하다 느껴지면, 음, 국물. 살짝 한두 숟갈 정도 주고. 복이라는 생선이, 오늘 여러분들 진짜 안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살이 맛있거든요, 고구가. 뭐, 미역국을 끓여드셔도 최고고, 그리고 또, 복회가 또, 장난 없거든요 진짜 맛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장이나 이런거 술안조 하시기에도 이제 복질이나 이런거 장난 아니거든요 혹시 복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은 뭐 질이든 뭐 생선이든 수육이든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간격 추천합니다 자 이제 밥이 비벼졌는데요 밥을 한숟갈딱 떠서 자. 음어 아. 어, 진짜 시원하다 어. 미나루 들어가고 콩나물도 들어가고 이볶까지 들어가니까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야. 와, 그 미나리 콩나물 무채 이 양념이 게또 배합이 또잘돼 있네 이게 비벼서 먹는 거는. 음. 이거는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하실 것 같네 맛이 김가루랑. 어우, 나이 국물 진짜 이 고추냉이에 간장을 이렇게 살짝 타고 여기다가 옥수육 음. 이 참복이 살이 진짜 다른 생선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굉장히 좀 찰지고 맛있어요 쫄깃한 해서 음, 거기다 껍질 도 같이 먹으니까 보건이 음. 껍질 자체만으로도 따로 요리를 할 정도로 이 복껍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 자. 일단은, 이걸 한입 먼저 하고. 찾을 것 같이. 음. 아. 아, 무도 아, 들어가고. work. 아 진짜 국물？아 이거 국물 도, 안먹어 볼까요？좀 맑은 느낌 의 채소 랑 콩나물. 그냥 술안주인데, 어. <웃음> 아, 이건 좀더 칼칼한 느낌? 약간 깔끔하면서 칼칼한 느낌의 이거 탕, 그리고 아 어. 이거 굉장히 맑아요. 네. 아아... 어... 음... 어... 야... 계속도 먹는 공부를 공물을... 어쩌면 이렇게 술을 먹었다 그러면 여기다 해장을 딱 하고, 어, 이 국물에 해장을 하고 그리고 이 국물에 다시 술을 먹은 거예요 아, 메비우스띠어 <웃음> a h 자! 여러분들 이번엔 어, 복튀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채소 튀김. 아 이걸 또 통으로 이렇게 크게 튀겨주는거야? 아, <웃음> 이거는 이거 당근이고 음 당근튀김이고 음. 참복, 살을 튀기는건데 아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튀김 종류를 썩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음. 튀김은 조금 네, 제 스타일은 좀 아닌 걸로 하고. 네. 근데 여기 진짜 이, 와, 국물만 좀 제가 좀 따로 달라고 있거든요. 육수를 어떻게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와, 어, 야, 이거 좀, 제일또 생각날 것 같아. 이거 좀싸달라고면안 되나? 오. 어. 아, 장담하는데 여기 국물은 진짜 오시면 이렇게 드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코로 들고, 어. 아, 어,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좀 주의하세요. <웃음>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 그 국물 있는 종류 아니면 아까 수육도 괜찮고 여기 정확한 위치는요 전남 도청 건너편에 에드가 오피스텔 상가 2층에 있습니다. 음. 찾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큰 길가라. 혹시나 그 근처에 오시게 된다면 한번 한번 저 방문하셔가지고 해장겸 식사 어, 아니면 뭐 저녁에 소주 한잔 예. 꼭 한번 하고 가보시길 뭐 잡사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